뭐, 아, 아니, 근데, 음, 우리가 이제, 자기선 충당금을 쓰지 않고, 수선지비로 쓰려고 네. 하라는, 그게 편해요. 수선주비를 쓰려고 하냐면, 자기선 충당금을 쓰는 금액이 커서 많다. 자기선 사용 계획서를, 안건 상용계서 승인을 받아야 돼, 대표들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렇게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적은 그, 금액들은 수선지비로막 쓰려고 그러거든요. 안건 산정하기가 또, 이제 약간, 무감스럽니까? 그런데, 장기선 충당을 쓰려면, 금액이 작은 것도, 안건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제 사용되어서 승인을.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진행하시면서 질문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안건 상정한 거를, 다시는 재심의 할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일사부제의 원칙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난번에, 심의를 했어도, 처리가 미비하거나, 또뭐 또 다시 재상도 누구가 있거나 그럼 이번 달 안건에 다시 상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난 이번 달 안건에 상정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와가지고, 지난달 안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자 그러니까 이번 안건 없는데도 하자,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한번 처리한 거를 다시는 뭐제안건 상정하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 사실은 안건 그러니까 상정을 해서 대신히 할수 있어, 사실은 있어 보지않고 그런 거 떠나서 어, 지난 음, 번에 음, 아까 상정이 음, 비하거나 뭔가 좀 잘못했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시 상정해서 제심 하면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저도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지난 아파트 이제 그분 할때 파워포인트라고 지금은 이제 어, 한글 모드로 이제 회자를 만드는데 대부분 이제 한글 모드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만들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회의 개파가 파워... 이제 서린에 띄우니까 어 회의가 굉장히 좀 매끄럽고 빨리 끝나고 좀좀 이해를 시킬 수, 전달력이 좀 높은데 단점으로 <웃음> MS 워드로 회의 자료 만드면 25 페이지 정도 되면 파워포인트라면 50 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파워포인트는 회의 자료 만드는 시간이 길어져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것 이런 이제 신경 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스크린 같은 게잘갖춰져 있는데 스크린이 크지 않으면 오히려 어, 이게 좀막 작으면 t v 같은 게 쪽서 하면 오히려 지중력도 떨어지고 음,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근데어 컴퓨터 활용 분들이 좋다든지 그러면 파워포인트도 요즘 추세가 파워포인트로 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것 같아요. 음. 저는 장점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하는 회의가 더 좋아지면, 음. 회의도 빨리 끝나고 네, 의결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 잘 이렇게 이제 네. 결정이 나고 그래야 돼이 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그, 그, 그, 그 회의 당첨에 대해서 한번 보내볼같습니다 회의 당첨은 보통 보면은 그 보통 보면은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청자한테 발언 기회를 안주면방청자가 그 섭섭해야죠. 돼요. 네, 런데그방청자한테 발언 기회를 줄 경우에 언제 줄 건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의장님한테 큰권한인데 회의 전해줄 거냐? 회의 중간에 안건이 작되됐을때 그, 그 사람에 해당되는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때 줄 거냐 아니면 끝난다면 줄 거냐 이 부분을 심도 그 있게 잘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그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막무가내 한테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이라고 해서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 없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은 30분, 1시간, 보통 그냥 그 사람 뭐 이랬다, 회의가 지연된다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 종료 후에 회의 다 끝난 다음에 방송자한테 반응을 좀 그런 쪽으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방송자 대한 반응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예전에는 이게 2일 뭐전 관리계약이 개정되기 전에 근데 지금 10분 전이잖아요. 10분 전에 신청하 후에 신청서가 배치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제 10분 전에 보면 신청서 작성을 해서 그거를 회의 시작 전에 회장님한테 갖다주면 회장님의 걸 보고 이제 방장지한테 가방이 기회를 주는데 어, 그분은 처음부터 회의 진행하기전부터 말을 하려고 막, 막 해요. 근데 그러면 회의가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분하게 좀 진정될 수있도록 시간 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안건이 진행, 그, 그분이 이제 말하고 싶은 안건이 진행이 되는데, 음, 예를 들면 뭐, 뭐 세번째다 그러면, 1번, 2번, 뭐, 해가 기다리기만 하고, 세번째 안건이 진행이 되는데, 불이익시템 방식으로 하잖아요.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대표님도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타당한 방향으로 이제 하는데, 먼저 대표님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주민도 그때 이제 해당에 발언을 줘야 되는데, 발언을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면 자제시키고, 를 뭔가 좀, 어, 좀, 에이, 좀 망치지 않게. 해서그 안건 진행할 때, 해당에 발언을 줄 때만 발언을 수있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표님들 다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일단 법원 승인도 잘 잡아요. 좋은 말씀들입니다. 좋은 말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 마지막 이제 회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보통 이제 공동주택에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그 회의록을 변고하 하도록 해니다 아, 그다음에 집합건물에서 통보 마찬가지로 의사로 작성을 해서 어, 의사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해 참석자 전원을 선명을 받고 하는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두명 이상이 3명이면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로 작성 보관하도록 되어있고 관리사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체 없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도 이 회의로 이렇게 공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있으니까 어, 어떤 그, 그 집합금융 같은 경우는 회의로를 공진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의로 중에서 오늘 시작하시잖아요. 잘그 관리하고, 이공지을잘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보겠면니다 해서 어, 비추를 해야지 그 나중에 이제 그 사후에 어떤 사건에 문제가 됐을 때그 회로를 조금 단자 한번 그 사례에 대해서 는 저희가 어, 제도를 잰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어, 검토를 하시도록 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어, 주신 것처럼. 주위로 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착용을 뭐 하고, 어떤 부분 반대를 하고. 회수 가능한 재고 자산에 대해서 그 구현을 하면 되겠다. 네. 자, 의로 작성할 때관리기야될그 품이 있어요. 그 품이 있는데 네. 이제 취소서식 이런 그러 그런 서식.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웃음> I d o 도 t know if y 로 u h a 다 e a problem. I don't know if you have a problem. I don't k 회의 자료 f 만들고 have 회의 자료 b l e m I d o 내용이 n o w if you h 이 v e a problem. 네, 그런 내용들을 그래? 그, 관련되게 보면은 회의로 이런 양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어, 근데 이제 회의 작성할 때이 표지는 낭비가 된다고 해서 그냥 틀림을 빼요 제목 해가지고 뭐 안건보는 그 네, 이런 모습도 회의로 요구하는 것마다 좀 달라요 회의를 응. 다른 그 성격에 따라서 성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볼게 음,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좋은 말씀주신그 미용부 소장 최창의 부장님, 김재욱 단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제 어, 오늘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